나가서 <웃음> 오 미치겠다 어떡해 계속 도 내 공격하지. <웃음> 오이로어오 대식이. <웃음> 대식아식이물가까봐 네. 무서워. 대식아. 공주 <웃음> <곧좀> 운동시킨다. <웃음> 파티야. 파티야. 여기 있어. 친구하고 싶어. 어 잠깐만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천천히, 천천히 파티야. 여기 있어. 어디 어디? 어디 어디? 파티야 여기네. 여기네. 아 너무 막 뛰어갈 것 같아. 무섭네.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야? 너? 엄마 <웃음> 어, 태식이가 널물까봐 걱정이 되는데 도? 도? 도? 도? 도? 도? 도? 도? 도? 도? 도? 도? 도? 도? 도? 태식 도? 이게 강 도? 지야 어? 어 태식이 도? 도? 도? 도? <웃음> 어디 ㅋ 지 ㅋ 데저가못 올라온다는 알아 n 거기 들어가서 숨어 진정해, 파티야. 자, 가. 태식이한테 물려. 태식이는 물면 너코 찢어져. 태식이, 집 마음에 들어? <웃음> 갑자기? 제가 깨물면 안 돼. 아무리 애기 강아지지만, 너 힘들지? 태식아, 너 강아지한테 이렇게, 이두 달밖에 안된 강아지한테 이렇게. 태식이, 네가 좋대.